안녕하십니까 통찰 성령 성애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모양과 관상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코가 들렸다, 들창코다 라고 하면 돈이 좀 많이 새 나간다 라는 인상도 있고 또 그런 관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가 또 화석코다, 어, 코가 코끝이 쳐져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좀쩔째하다 그리고 구두 세다 이런 인상들이 있죠. 어, 근거 없는 그냥 관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모양만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냐 어, 이런 것을 좀 통찰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호흡기에 관련돼서 통찰의학적 관점이 뭐냐 하면 호흡기라는 것은 점화기관입니다 점화기관이라는 것은 어, 산소가 들어오는 흡입 그리고 어, 가스 교환이 되는 연소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로 배출되는 배출이 되는 그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합적으로 보면은 점화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콧구멍이 우리가 들려 있으면 이세 가지 과정 흡입 연소 배출의 과정이 좀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 어, 코가 닫혀 있는 경우 화살코다 이러면은 흡입 연소 배출의 과정이 어, 늦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이다 하면 더운 지방에 살죠 공기가 더운 공기기 이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가 너무 천천히 되면 몸이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더운 공기가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 그런데 들어간 공기가 한참 뒤에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열이 많이 받치게 되듯이 이 열대인들이 자연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진화적으로는 콧구멍이 점 점점 들려야지 빨리 들을마시고 그리고 빨리 내뱉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살아가기 좋은 조건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럽,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 추운 곳에 차가운 공기로 있는 곳은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바로 들어갔다가 바로 나가면 감기라든지 인후염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최대한 차가운 공기를 어, 들여 마시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라는 것은 어, 코가 크고 코가 닫혀 있을수록 습기 조절이라든지 데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코가 작을수록 이 데우는 거나 습도의 조절이 적어지는 것이죠 차가운 공기일수록 데우는 역할이 커야 되기 때문에 코가 커야 되고 코가 화살 코로 되어 있어서 바로 차가운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코가 좀더 내려가 있어서 얼굴에 있는 열기를 머금은 공기가 들어가도록 해야지 좀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은 화살 코가 좀더 많고 열대 우림 지역의 에사 아프리카 사람들은 코가 들려있는 것이 좀더 많은 이유는 그 환경에서 살기가 좋은 쪽으로 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찰의학적 관점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코가 들린 사람들이 어, 돈이 잘 셀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가 들리게 되면 숨이 들어갔다 나가는 게 빠르다고 했죠 결국 숨쉬는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숨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 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숨이 들어갔다 나갈 때 어, 감정이나 생각도 같이 어, 들어갔다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빨리 들어마시고 빨리 나가면 생각이나 감정이 빨리빨리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이 호흡이 좀더 짧고요 감정 표현이 좀더 빠르게 투명하게 나가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여과를 하지 않고 바로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코가 닫혀있는 경우 화살 코인 경우는 코가 크고 이렇다면 들어가는 숨의 길이가 깁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숨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의 시간도 길어지는 것이고 감정의 표현도 느리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감정을 어좀 숨긴다든지 가린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때이코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씩 답답해서 못 살겠다 라면서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답답하다는 것은 숨이 꽉차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숨이 잘 들어가고 숨이 잘 나가면 이런 답답한 환경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숨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표현이 안 됐을 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답답하다는 것은 어, 숨 뿐만 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나가지를 잘 못했다 결국 숨이 어, 들어갔지만 숨이 잘안 나간다면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억압이된 경우에 자세히 자기를 살펴보면 숨을 안 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어,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잠시 숨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결국 숨을 잘 쉬면 자기가 숨 쉬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지만 그때 스트레스 받아 버리면 딱 숨을 닫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을 머금고 있다가 나중에 표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숨 길이가 길수록 감정을 감추고 표현을 늦게 할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창코인 경우 코가 들려 있는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왔다는 거죠 진화적으로 어, 홈쇼핑에서 뭘 산다 그러면은 무, 뭐를 봤을 었때 바로바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숨의 길이가 좀 짧은 사람일 수가 있고 숨의 길이가 짧은 사람이 구조적으로는 코가 들려 있을 가능성이 진화적으로 많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좀더 술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애를 써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코가 닫혀있는 경우에 진화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캐롤 어, 영화에 보면 그 스크루지라는 수전노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가 크고 아무래도 코가 화살코로 심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분은 돈을, 씀씀이를 굉장히 아끼고 나가는 것을 막는 굉장히 큰 수전노이죠. 그것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코가 크고 어, 화살코인 경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런 이미지화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가 들려있는 경우는 내가 사고 싶으면 바로 사고 이렇게 소비를 하는 성향이 좀더 많다 보니까 사고 싶은 걸 바로 하는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솔직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은씀씀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 과거로부터 코가 이렇게 들려있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코가 들린 사람들은 씀씀이가 클 가능성이 많고 코가 다친 사람들은 씀씀이가 적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진화적으로 보면 은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코가 들려있다 그래서 내가 씀씀이가 많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맞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진화적인 거고 코가 들렸더라도 내가 부모님한테 그런 돈 쓰는 습관을 잘 교육을 받았다면은 오히려 큰 성공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매부리 코를 화석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비하는 경향, 지르는 경향이 많다면 씀씀이가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 모습이 싫다 그러면 코가 들린 것을 내리려면 수술밖에 답이 없겠죠 코성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코성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는 코가 안쪽으로 절개가 돼서이코 기둥에 흉터를 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죠 왜 그러냐 코가 들려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코가 보이는데 기둥이 절개가 흉터돼 있으면 어, 코 수술한 표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싶어 할 거니까 코 안쪽으로만 절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코를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을 겪기를 싫어하겠죠 그렇다면 이 부작용을 겪는 대부분이 코에 인공보행물을 넣었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염이나 구축이나 어, 보행물이 노출되는 이런 부작용이 싫다고 라 한다면 결국 자가 조직을 쓸 수밖에 없고 자가 조직 중에 가장 그래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늑연골을 쓸 수가 있는데 콧구멍은 콧대와 콧끝 연골이 어, 서로 짧아져 있기 때문에 콧대와 콧끝 연골을 길게 만드는 비공내림 연골 이식술을 하게 되면 늑연골로 했을 었때 강하게 어, 콧구멍을 내리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콧구멍을 내림으로써 비공의 비대칭도 교정을 하고 콧구멍도 강하게 내릴 수 있어서 자가연골 중에 늑연골을 쓰고 그걸 그것을 콧대는 연골을 가는 늑연골을 입자화시키는 늑입자 그리고 코끝은 늑연골을 조각으로 하는 늑조각 코성형 전체는 비개방을 하면 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흉터도 최소화하고 모양을 좀더 고객화시켜서 콧대라든지 코끝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보통 들창코는 코가 좀 들려서 보기도 싫지만 돈이 나가서 싫다 해서 수술을 특히 동양인들에게 많기 때문에 수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들창코를 나는 모양 이미지가 좀 보이기가 싫다고 하면 고성형을할 수가 있고 이런 고성형을좀 안전하게 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